설 연휴 기간 동안 차준택 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부평구 보건소 지원 근무에 나섰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4일 다목적 실내체육관 증축공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2월 둘째 주 부평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부평구 보건소 직원들의 피로감 또한 누적되고 있는데요. 이에 부평구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보건소 지원근무에 나섰습니다. 차준태 부평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27명은 지난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 동안 보건소 지원근무를 실시했습니다. 지원 근무 동안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치료키트 배송 업무를 맡았습니다. 배송량은 1일 100세트씩 총 500세트 내외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치료키트를 재택치료자 자택에 배달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지원 근무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 추진단 소속 직원의 피로가 누적된 상황을 감안한 조치인데요. 최근 부평구 보건소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환자 이송, 방역, 재택치료자 관리 등 각종 업무가 크게 늘어나면서 직원들의 피로가 지속적으로 누적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재택치료 추진단 소속 직원들은 연휴 기간 출근일을 당초 4일에서 3일로 줄이고 휴일은 하루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보건소 업무 경감과 직원 피로회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됐습니다. 차준택 구청장은 간부 공무원 지원 근무는 쉴틈 없이 일한 보건소 직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성이라며 모두가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뜻에서 지원 근무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4일 갈산 근린공원 인근 다목적 실내체육관 증축공사 현장 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날 점검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비롯해 홍순옥 부평구의회 의장, 권동철 부평구 체육회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증축공사는 총 사업비 8억 4천여만 원이 투입돼 지상 2층, 연면적 304제곱미터를 증축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서측 증축 부분에는 체육관 회원들의 교육을 위한 세미나실을 구축하였고, 남측 부분에는 비대면 영상제작실, 사무실, 소회의실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기존 1층 사무실 공간에는 원목마루를 시공해 주민들이 에어로빅, 줌바,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의 체육관으로 탈바꿈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1일부터 10일간 안녕한 부평구를 위한 2022 설맞이 자원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밑반찬 지원과 환경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해 어려운 이웃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1월 3주간에 걸쳐 삼산 월드체육관과 부평동중학교에서 열린 제1회 부평구청장배 전국우수중학교 동계스토브리그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리그에는 총 24개 팀, 50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했는데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멋진 대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3일 부평구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지역 내 외국인들의 3차 백신 접종 동려를 위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어가 변기된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미얀마어 등 언어별 현수막을 개시했습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맘껏 즐길 수 있는 굴포공원 실내 배드민턴장이 개장했습니다. 현재는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정식 개장은 오는 3월 2일 예정인데요. 이용을 원하는 국민께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예약 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병원, 의원 중심의 검사 치료 체계로 전환합니다. PCR 우선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평구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참고하셔서 검사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몇 시간 정도 의자에 앉아 계셨나요? 오래 앉아 있는 생활습관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의 한 의료기관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면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무직 직장인은 주로 앉아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자병을 겪는 이들이 많은데요. 잠깐이라도 일어났다 앉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가벼운 스트레칭 습관을 길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부평구에서도 구민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체육시설이 정비되고 있으니 둘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평구의 정책과 생활정보, 우리 마을의 생생한 소식, 내웃새 따뜻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부정소식지, 부평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카카오톡으로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